이제 이런 틀을 놓고 그러면 이 같은 축이 있다 하더라도 또 젊은 사람도 있고 나도는 사람도 있고 뭐좀더 있잖아. 이 오면은 복잡하겠노. 이것을 우리는 완벽하게 다 풀어내야 돼. 자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자이 사람이 상담을 하러 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이 사람이 내가 힘들다. 이렇게 상담해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은 힘들어도 요만 이만큼, 이만큼 힘든데 요만큼 힘들다 이야기하고, 이만큼 잘 되는데 요만큼 잘 된다 이야기하고, 아니면 이 알아맞춰봐라. 이런 식으로 상담하는 사람이 태반이 돼, 이 말이야. 그러면 내그 사람을 읽어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정말로 얼마나 힘들 것인고, 이 사람이 정말로 얼마나, 그지? 그러려고 하면 내가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이 맞다, 안 맞다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그지? 내가 말하는 게 틀렸으면 틀렸다. 맞으면, 이 복잡한 것을 풀어 가는데, 모르겠다, 뭐, 맞춰봐라. 누구 말하나그 방송국에서 카메라 되니까, 어떻게 한게 맞춰보려고, 이 발부등한 그 미친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그거는. 어떻게 그 맞추겠노? 맞춰봐야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단한 명밖에 못 맞추는 건데, 맞췄다, 손 치더라도. 그것도 어떻게, 그 직업이 뭐냐? 그거 한개 맞추는 거. 그러면 수십 많은 사람인데, 맞춰봐라. 보면 누가 하나 맞추기는 맞추겠지 그치? 그것을 그 방송이라고 하는 거 보면 꼬라지 내가 누구 작가인지 모르겠지만 그 꼬라지도 그... 정말 귀신꼬라지 아니겠나 그게 어떻게 맞겠나 상식적으로 논리상으로 그렇지 자 그러면 이 상담을 할 때는 우리가 주로 어떻게 해요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과 이런 사람들이 크게 두 분류를 했어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응? 그 다음에 자기가 정말로 힘들어 오는 사람 그 다음에 잘 되는데도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다 그러면 이 상담하러 오는 오는 사람들 이 유형을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이 올 것이냐는 상담하러 내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 유형 말고 인간 유형 말고 우리가 물으러 오는 사람은 대충 어떤 사람일까? 아, 빨리 빨리 이 빨리 얘기해 봐. <웃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상담하러 올까? 뭐를 일할, 뭐를 할 건가, 안할 건가? 자, 첫 번째. 시작할 사람. 가장 많이 오는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은 힘든 사람이다. 제 음. 네, 그렇죠? 어렵습니다. 자, 힘든 사람이 가장 많을 거야, 이뭐 그제. 네. 두 번째, 어려운 사람이다. 어려운 사람. 자, 힘든 사람과 어려운 사람은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네. 세 번째는, 우리는 정신적,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사람. 응? 뭐, 어느, 골치 안 보고, 뭐, 잘못하다가 내 죽겠다 해 사고 이런 사람들이네, 그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 뭐를 하려니까 일을 저지르고 하는데, 했으면 좋지 않을요 응. 아, 그렇지. 내판단가 아, 그러, 그러니까, 이거는 네. 판단과 결정을 못한 네. 사람. 네. 아 결정을, 못해서 우리는 어떻게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 그죠? 이런 사람 내가 가까, 맞까 이 하는 게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푸는 거야. 자그 다음에 다음 문제. 우리가 이 상담하러 오는 사람은 이 다섯 가지 유형밖에 없어. 아. 응? 그러니 내가 이런 공부도 또할수 있나 안할수 있나. 그게 좌우제, 나그 자우지 그거는 나자기그 그래서 자우지가 아, 뭔가 아유. 어? 통괄적으로 하게 되면 궁금이다. 예. 네. 궁금해서. 네, 궁금해서 뭔가 궁금해.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걸 하는 인지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사람이다. 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이거 상담하는 온 목적은? 상담하는 온 목적은? 응. 꿈이 되기 위해서 오는 거죠. 뭔가 여기서 탈피하기 위해서 그죠 네, 네. 자 우리는 여기서 어려움에서 탈피하고 우리가 벗어나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개운해 나가고 이것도 그제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찾고 이런거다 그제 그러면 이 부분이 큰 부분이 통과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개운이라 네? 개운 이라는 것이다 내 운을 바꿔가지고 가좀 이기서 탈피하고 이기서 벗어나고 내가 힘들면 덜 힘들게 하는 거다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자마자 힘든 사람은 어미가 뭘까 뭐가 힘들까 저 남편 때문에 힘들 수 있고 돈 때문에 힘들 수 있고 애들 때문에 그렇게 좌우지간 우리가 힘든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은 생계와 관련돼서 어려운 사람이야 나머지는 이런 문제들과 문제와 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 힘든 사람이라며 그죠 그러면 문제가 생겨갖고 힘든 사람 사업을 하든지 부부사이가 되든지 돈 문제가 어렵든지 이런 힘든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야 그 다음에 정신적 심리적 어려운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어, 뭐, 울증 걸린다든지, 내가 뭐, 공포에 걸려갖고, 이렇게 한다든지, 뭐,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뭐, 투기를 하다든지, 땅을 산다든지, 뭐, 아파트를 가든지, 이사를 가든지, 자, 지간판단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아마 뭐 단순하게 궁금한 거야. 내가 뭐, 자, 내가 생인퇴임을 해갖고, 뭘 했으면 좋을까. 내가 이거 비우면내인제 뭔가 맞을 것인가. 이 사람, 이해는올게 없어. 만일 국회의원들이 이런 거 묻는다고 하면 후보자들이 묻는다고 하게, 지가 지금 힘들어서 오는 거야. 아, 될거안될 거야. 그지그 다음에 또, 어, 음, 투표, 그 하기 전에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갖고 떨어지게 되면 막 가산 탕진해보고 다 어려우니까 물어보러 오는 거야. 막 지가 직접 안 오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 다섯 가지 범주 내에서 모두가 다 걸리는 거야. 그러면, 이, 오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오는지도 모르고 앉아갖고, 뭐, 처음이나 치고 있어갖고, 되겠나? 뭐, 오르막길이면 좋다, 내리막길이면 나쁘다, 뭐, 이것만 해갖고, 안 되겠지? 아니, 오르막길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노? 차가 간다고 하면. 오르막길을 열심히 노력해아지 아, 악세자다붕 밟으면 붕 올라갈까, 아이가? 올라가는 길은? 아, 올라가는 길은 악세자다붕 밟고 올라가야 되겠 힘내갖고 붕 올라갈 거고, 내리막길 치면 어떻게 해야 되겠노? 아, 부레이게 밟고 내려야지 어... 아우리 당연한 걸 <웃음> 오르막길은 날개살라고 밟고 막힘줘 갖고 얼굴에 아, 밟고 기 올라가야 되고 내리막길에 오면 부끄럽게 자꾸 내려와야 되는 거라 그렇잖아 이 자연의 이치는 이거는 자연의 이치와 인간의 이치는 다 똑같은 거야 그럼 어떻게 힘든 사람 한번 가보자 힘든 사람이 오르막길이면 어떻게 응 음. 문제가 더 풀리지 않아 힘을 아 힘내 갖고 열심히 해결해 갈 것이고 힘내 갖고 막 저라도 밟고 막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고 내리막길 있는 사람 힘든 사람은 어떻게 아 조심조심하고 천천히 가라는 게다 사고 날까 싶어 갖고 음. 터질까 싶어 갖고 옆사람 치일까 싶어 갖고 그렇잖아 힘들 때갈 때는 어떻게 브레이킥 팍팍 밟고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더 힘들면 더 세게 밟고 가야 되고 내리막길 경사가 심하면 천천히 하게되면 좀 살짝 살짝 바꾸고 가도 되겠지. 우리 이 자연의 위치에서 우리는 딱 벗어나지 말자. 네. 자 그러면 어려운 사람이 돈이 없어 갖고 어려워 밥먹거도 싫다, 그제. 네. 그럼 오르막길 있는 사람은 어떨까? 더 조여서 가야지. 내려막길 있어. 아니 가지마. 근데 <웃음> 오르막길 만물었을때 오르막길 하자. <웃음> 오르막길? 어. 아, 이건, 이는 이건 문제가 있는 거고. 그죠 문제를 해결하고, 음. 문제가 딱 생길 것 같으면 부족히 빡 잡고 써야 될거 아이가. 음. 사고 날라고하나 뭐. 음. 그러면 이제 생계고 물기 없다이 말이야. 물기 없는 사람 이제는 부득이 무조건 발발할 거가? 안 되잖아. 무조건 찾아야지. 그렇게 해. 올맞끼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 막 무조건 다 사람들 만나고 찾고, 일을 찾고. 자, 지가, 자기가 할, 지금은 운이 좋을 때는. 자기가 재주가 있으면, 기술이 있던 재주가 있어. 열심히 찾으면 할 일이 생긴다, 이 말이야. 네. 돈이 크든 작든. 그제? 운이 좋을 때는 좋은 게 생길 것이고, 나쁠 때는 나쁜 게 생길 것이다. 그데 내리막길 온 사람이 힘들 때는 어떻게 할까? 뭐가 살게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배가 고파. 오르막길 있을 때면내인연에니까가감저 가면 밥이라도 한렇죠 줘. 그제? 내리막길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밥 먹으라고 꺼져 일하뿐단 이 말이야.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겠노? 진짜 완전 그러니까 자기가 더 조심을 하고? 아, 이거는 조심을밥은 어, 지금 당장. 이거 뭐아길 돈이 없는데 밥 먹을 시간이 없는데 무슨 아길 돈이 어디 있노? 그럴 때는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되겠노? 그럴 때는 어디 이제 회사에서 안 나와야 되는 거아닌가 아, 회사하고 관계없다. 이거는 밥 먹을 게 없는데, 뭐 내가 뭐, 지금 일할 것도 없고, 돈벌 것도 없고, 여건도 안 되고, 이런 사람이지, 어려운 사람은. 그러면, 내인데 밥줄 사람인데 가서 붙어야 될거 아니야. 그치? 아무리 인 가면 꺼저 하는데. 누구 말 때는 어떻게 얼굴만 멀쩡 해갖고, 야, 이만 끄져이 이렇게 하지. 누가 오게 되면, 그래, 니 고생했다고 너돈 주겠나? 밥주겠나? 그러면 내인데 밥줄사람은 누구까 내인데 밥줄사람은 누구일아 <웃음> 이걸 모르고 우리는, 우리가 역학 하는 사람이 이런 것도 모르고 우리가 역학을 어떻게 풀겠나며 자연의 이치, 인간의 원리를 모르는데 밥줄사람은 저기좀 잘나가는 사람한테 부탁드립니다. 어허이, 참, 잘 나가는 사람이, 그, 밥도 못 먹는 사람인데, 그 상대 알겠나? 그 차프고, 저차 타고 확가쁘지 그럼 어디로 가요? 부모? 아, 무조건 부모, 부모 없는데 뭐 어떻게 가노? 나 들으면 부모 있나? 없지. 그것이 바로 내가 인연이 되는 곳을 찾아야 된다는 거다. 그래서 인연법을 한거 아이가? 하이씨내 밥줄 인연을 찾아야 되는 거야. 밥줄 인연을. 그러면 밥줄 인연이 어디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럼 밥줄인 있는지 어디 있는지 아는게 여기 바로 우리는 겨혼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이제 밥줄 사람을 찾아주는 거야 자 배고픈 사람인데 그 사람이 겨혼 하는 게 뭘까? 밥주는 거지? 호주분이 차비가 없는 사람인데 겨혼 하는 게 뭘까? 아 차비 주는 거잖아 아, 단순한 논리뭐복잡하 생각하지 마 배고픈 사람은 밥 줘야 되고 일 일을 할 수가 없어 갖고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일까 일거리 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막 하, 뭐가 고관채 절대 고관채지만 자연의 이치는 그그 그 가장 간단한 원리 속에 있는 거야. 그러면 배고픈 사람인데는 밥 주는 것이고 잠이 없는 사람은 잠이 주는 것이고 일거리 없는 사람은 일에 아이, 밥 한테 주고 일찍이고지 일하고 싶은데, 밥만 주면 일 열심히 할까이가 그럼 뭐 일거리 주는 거야, 아니? 그런데 우리는 뭐고관치 해갖고, 뭐 머리 아프게, 어, 그게 역학이 틀린 문가다 상담하는 자체가 틀린 문제야, 뭐 자유를 빼놓고 지원자고관치해면 뭐하노? 누구 말든 요새 선임들 또한얘기높없네 요새 그거 인터넷 보게 되면, 돈노 돈수, 돈노 점수 해갖고, 뭐 깨달음이 어떻고, 막그래다이 막, 깨닫고 난 뒤에 계속 해야 되거고 깨닫고 난 뒤에, 그, 뭐, 한번깨달아보면 끝이 돼. 자꾸 막, 이사다들아 아, 그게 말되나 깨닫는 사람 다 노어버려라. 뭘 깨닫는 달 거야? 아, 깨달았으면 뭐, 뭐깨달은게 있어야 될거 아니야? 내가 공부했으면 먹고 이거 무 때문에 공부하는데? 내가 이거 상담 잘하기 위해서 공부하잖아. 그죠? 그지 그리고 상담은 어떻게 해? 인간을 상담하는 거야. 그럼 인간이 살아가는 그 모습만 보면 그 속에 모든 답이 다있는살 아니죠? 그 사람은 그그 아니고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거지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그 답이 있는 거야 그러면 배가 고픈 사람만 밥 주고 자비 없는 사람은 자비 얻어주고 어?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시고 지금 하면 대학생들이 일하고 싶다고 난리잖아 일자리가 없잖아 그럼, 일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맨날 해갖고 일자리는 안 하고, 그러면 어떡해? 나중에 이것이 심어지게 되면 어떡해? 하는 거 뭐, 저어서, 우, 모여갖고, 뭐, 뭐, 대마자 뭐 그것처럼 다 따라갈 거잖아. 그것을 만들어주는 거야, 아할머들은 어떻게 해? 할머니들, 이런 할아버지들이 많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쉴수 있는 공간이든, 뭐,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든, 양동원이든 이거 뭐고, 이런 것을 만들어줘야 그거 갈수 있을 거잖아. 어디 갈수 있을 거가? 내 네, 요새 옛날에 그, 그 부산역하고 서울역에서 이 노숙자들이 많았다이 말이야. 그지? 뭐, 그저 조금 내보면어자란 말이고. 그러면 뭐 어디 가서 또 다른 데 있을 거잖아. 그러면 그런 줄 노숙자 중에서도 우리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또 골라갖고 교육을 시키갖고 또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아니면, 그, 밥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밥은 뭐 하면, 이만 하면,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 우리는 이거 수리사주 배우러 왔으면, 우리뭐 할까? 남이 돼, 올바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웃음> 올바로 상담을. <웃음> 어떻게 상담할것이 이게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지금 승명하는 거야. 맞죠? 근데 이 답은 여기 있는 거야. 이 답을 가지고 푸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것은 이 사람이 사주를 딱 넣어지면 우리는 뭐 가둘까 사주에는 나이와 그지? 운명, 운명수 그다음에 남녀 이것밖에 없잖아 이거 갖고 뭐든 그러면 이도표 안에 다 찍힐 수 있는 자 남자는 남자가 가는 흐름과 여자가 가는 흐름은 다르다 이 말이야 그지? 분명히 다를 거잖아 남자는 어떻게, 우리 인생 사례에 보게 되면, 남자는 가정을 내팽개 치고 밖의 일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여자는 밖에 일을 하더라도 가정을 중시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남자와 여자는 다르겠지, 행동하는 게. 그러면 남자는 밖에 일을 치중해서 주로 많이 하려는 습성이 있는 것이고, 여자는 어떻게 밖에서 일을 하더라도 집안을 이거 중심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거야. 그것이 완벽하게 달라. 그럼 밤에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해? 밤을 좋아하겠지? 아, 그러면... 그렇잖아 밤을 좋아하는 사람은 밤을 좋아하고 낮에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해? 낮을 좋아할 거래. 그건 분한 답이잖아. 주로 밤에, 주로 밤에 잘 뻘뻘 탱긴 사람은 밤에 탱긴 사람이 주로 좀 많아요. 100%에요. 어? 원래 그게 그것도 그렇게, 그것도 렇게 아니, 그거는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습성이 많다는 거다. 이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자, 예를 들면 낮에 태어나는 밤에 태어난 아들이 가자 하면 어떻게 해? 자기도 딸리갈 거잖아 그럼 자기가 가지고 간다는 게 아니라 그흡수되는 것도 그렇다는 말이야 그럼 우리 딱 보면 낮에 하는 사람은 낮에 일을 열심히 해 밤에 태어난 사람 밤에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습성이야 그럼 집중력이 어떻게 낮에 태어나면 낮에 더 집중력이 돼 밤에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밤에 더 능력한 정신이 빠락빠락할 수도 있다 근데 다른 요인들이 있어요. 네. 누구말때는 귀신 좋아하는 사람은 밤에만 눈이 반짝반짝 한다이 말이야. 안 귀신 안 좋아하는 사람은 <웃음> <웃음> 그렇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 가지고 하나씩 우리가 풀어가는 거야. 오케이? 이것을 우리는 완벽하게 푸는 게 중요한 게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나이가 딱적이 지면 이 사람이 몇 살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서른 일곱이라고 네, 어, 네. 어? 하네, 보자. 네, 서른 일곱. 어, 서른 일곱. 그래서, 여기 무조건, 응? 아 서른 일곱이라고 하네 그렇게. 나이가 서른 네. 일곱이다. 서른 일곱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자, 1월 1일부터 나는 요렇게, 10일까지 요렇게 살아가는 거야. 거기서 딱, 제가 이것이 저기서게 아니라, 저기서부터 저렇게 사는 거야. 그렇지 1년동안 여기서 여기까지 1월 1일이잖아 네. 1월 1일부터 여기 12월 3 1일 여기 이렇게 사는 거야 네. 30년대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네. 3 0년은요는 이렇게 사는 거고 우리가 이런 개념을 완벽하게 알아야 되겠지 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39되게 되면 여기서 이제 그렇지 네. 자 이렇게 사는 거야 네. 그렇죠. 근데 이것이 이렇게 상승 곡선을 탄다 하더라도 자, 우리가 이렇게 상승 곡선을 탄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상승 곡선 안에는 또 어떻게 이런 곡선이 들어 있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요렇게 가. 요렇게 돼 있는 거야. 뭔지 알있지이 속에는 우리가 이것을 그리지 그릴 수가 없어 갖고 안 그리고 해서 우리는 저것을 해석해야 는 거다 이야 자, 이런 식으로 탁,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 말이야. 운은 이렇게 흘러가지만은, 이 우, 해운 안에도 요는 운으로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운들이 어떻게, 여기 가가지고, 요렇게 가버리면, 이 사람은 이렇게 못 가고, 어떻게 이렇게 떨어져갖고,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요것이 어떻게, 1년이다, 이 말이야, 1년. 에이? 그러면 1년은 우리는 어떻게 계산했나 여기서 요렇게 계산했지. 1일부터. 여기 맞지? 어, 3월 31일, 여기는 6월 30일, 여기에 9월 30일, 여기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죠 그럼 요가다가 어떻게 요사각락채 부터? 어디서 사각락채나요 내려오는 게 내려오는 게요 시기다. 이 말이야. 그죠요 시기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못 가고 가면 이렇게 가쁘겠지? 그죠 그럼 이 사람이 올해 이렇게 운이 좋음에도 못간 이유는 요 시기에 이렇게 가쁜 거야. 그러면 이 시기가 언제고? 3월달부터 6월달 사이에, 그렇죠? 지 운이 좋다 하더라도 그 길을 못 가고 잠깐 채 갖고 밑으로 빠질 건가요? 뭐 1년에 따져서 그렇죠, 그 원래는 그렇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따질 수가 없으니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야 1년짜리도 그게 많이 적응이 되더라고요 아, 되지.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논리를 풀고, 그래서 이게서 연운을 계산하잖아. 그것도 많이 써 되대요. 맞지? 예. 아니, 맞나, 아이가? 맞아요.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풀어야 답이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리로 가는 사람, 이렇게 계속해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여기서 푹빠져고 이리로 가는 사람도 있고 이리로 가는 사람도 있는 거야. 실제적으로는 원래는 그렇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야. 올해는 37일 이렇게 이쭉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는 거다. 그러나 여기서 사각제 갖고 오락기 사각제 문제가 생기면 밑으로 가는 것이고 문제가 안 생기면 약간 힘들었다고 다시 또 그대로 가는 것이고 좋은 시기인데도 1년 이용을 따져갖고 또 밑에 죽이면 그것도 계속 그렇게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나갈 수 있는데 1년 단위를 밑에 끝까지 너무 하게 되면 큰 것을 점검을 해놔놓고 짠 거를 계산해야지 짠 거를 먼저 우선하면 안 된다는 네. 거다 그래서 상담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평생 운이 몇 프로? 30%. 어, 평생 운 30%, 네, 네. 회원 70%로 상담을 하고 5월에 내가 힘들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온 사람이고, 그래도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 문제가 없이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는 사람이고, 그런 거야. 오늘 흐름에 따라서. 그럼 질문이 있는데요. 음.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또 밑으로 쫙내려가고 이렇게 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 이런, 이렇게 가는 사람들? 네, 계속. 그렇게 이런 사람들은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고 가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푸는 거야. 아, 응. 그래서 지금부터 그것을 완벽하게 풀어야 되는 거야. 지금 얼마나 됐나? 그러면 우리가 잠깐 씻다가 이것을 푸는 방법을 하자고요.